오히트 와, 와, 시, 와, 와, 와, 씨! 와, 시, 와 낚싯대 부러진다 씨. 와, 와, 야 시, 뭐야 이거? 자, 우리가 저번에 요구르트 낚싯대로 블루길이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큰 배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자, 요구르트 낚싯대 준비를 해놨고요. 잡았어. 만드는 영상은 저번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거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떨립니다 저번에 불길이 잡을 때 깔끔하게 우리가 불길이 잡았죠 그냥 막 올라왔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낚싯대도 뭐 부러지지도 않고 아주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베스 크다란 베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여러분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아가질 않아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날아가질 않아요 자 힘껏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안되겠는데 진짜 이거? 뱃을 오늘 중으로 잡겠습니까 오늘? 오늘 깡치고 가는거 아니야? 잠깐만 다시 한번 던져볼까? 다시 한번 힘껏 아주 세게 점먹던 힘까지 따내서 조금. 힘들었다, 힘들었다. 자, 또, 자, 아까 그 장소에 아까 갔을 때 장소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반응이 일단 멀리 안 나가는 게큰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낚싯대를 만들었을 때 조금 더 길게 만들었으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리 TV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 그거 하면 이리 TV입니다. 오늘 이걸로 무조건 베스 잡습니다 베스 잡아서 여러분들께 영상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낚시를 하는데 요러 패통발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여기 폐통발이 있어요 지금 좀 찢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폐통발 확인해보는게 꿀잼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폐통발입니다 확인해 어. 보겠습니다 아우 야 찢어져 버렸네 아우 이거 봐 이러니까 물이 오염되지 물고기가 들어갔나? 물고기는 없네요 야 언제쪽 거야 이거 오우 레씨자 이거는 뭐 제가 알아서 잘 치우겠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거예요 다 찢어지고 버린거 같아요 제가 어, 물정화를 위해 제가 잘 치우겠습니다. 이리. 히트! 와와 a h w 와 h w a 와 wah, wah, w a 와 w a 와 wah, wah, wah, w 우 h wah, wah, wah, wah, wah, wah, wah, w 잡았어! 오, 더, 떨어진다. 도와줘! 빨리 도와줘! 아, <웃음> 잡았어요. 잡았어요, 여러분들 잡았어. 잡았어. 야, 어떻게 막스 부러지겠어? 야, 와, 야, 와,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야, 이것도 잡아줘. 와 이거, 와, 와 이거 터진다 고야 어디로 가지 줄로, 줄로 잡아서 올려 줄로 잡아서 올려? 어. 하나 둘셋올린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와이씨 <웃음> 낚시대 여기 부러질라 했어요 진짜 이거 보여요? 와 잡았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아니 물색을 봐요 진짜 저기 봐봐요. 야 이런 녹조에 배스를 잡았다니까. 그것도 이낚싯대로야낚싯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거. 야. 아 대박이다 와, 아, 이 영광을 우리 구독자 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웃음> 됐습니다 야,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 한 마리 더 잡을까? 야 뚱땡이 뱃어요 한 마리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도 w 어 h gak ketuasus. Oh, tekstur perutnya da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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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와, 이거 진짜 이짜뭐와 진짜, 아, 이거 네와 이거 보세이 이거 뭐야? 이거 뭐다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보세요 낚싯대 이야야이기서이렇게이이오네야이렇게야이십니까이스야이걸로 그냥 두 번째 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낚싯대가 좀 많이 힘듭니다 두 마리 낚고 나서 좀 상태가 좀 많이 안좋아졌어요 이렇게 키어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낚시대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아, 더 낚시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요 루트 낚싯대 오늘도 수고했다. 하, 고생했어. 파이팅!